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만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데요. 겨울철 재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참고하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청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38회 로또 총 판매액 1049억 원, 1등 당첨금 244억 원으로 15분이 당첨돼 1인당 16억 3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2조 149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현장 찾아갑니다. 충청남도 아산시를 찾은 황금마이크. 이곳 체육센터에서는 몸풀기가 한창인데요. 운동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어줘야 합니다. 네, 오늘은 론볼을 2인 1조로 연습하겠습니다. 론볼. 론볼은 무게 1.5kg의 공을 이용하는 게임인데요. 론볼 게임은 컬링이랑 비슷한 스포츠입니다. 표적이 되는 흰색 공 옆에 자신의 공을 최대 가까이 놓는 운동입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다양한 전설이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즐길 수 있는 롬볼은 재활 스포츠로 각광받으며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요. 저희 아산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매년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롬볼, 게이트볼, 수중운동, 탁구동, 탁구동.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돕고 있습니다. 최희숙 선수는 롬볼 덕분에 삶의 활력을 되찾았는데요. 도민체전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안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아픈 것도 좋아졌고 성격도 좋아졌고 나에겐 눈물이란 보물 같은 겁니다. 복권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는은 무대에서도 그리고 선행 현장에서도 여왕인분을 모셨습니다. 네, 파페라 가수 이사벨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벨입니다. 반갑습니다. 14년째 구세군 모금 거리 공연에서 재능 기부하고 계시죠. 네, 미국에서 한국으로 막 돌아왔을 때 노숙하는 분들을 보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겨울날 추운 거리가 자선 냄비와 함께 따뜻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연 재능 기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잊지 못한 경험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지적장애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던 경험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프로야구 올스타전 애국가 공연에 함께 올랐었는데 아이들이 보인 행복한 표정이 아직도 마음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따뜻한 활동 계속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항상 꿈꾸며 국민 모두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몇 번이 나올까요? 19번! 자, 두 번째 숫자 알아봅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는 6번이고요. 자, 세 번째 볼 초청합니다. 39번! 아,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36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입니다. 2번 네,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 알아봅니다. 3번 2등 보너스볼도 추첨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제 1039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19번, 6번, 39번, 36번, 2번, 3번이고요. 2등 보너스볼 당첨번호는 26번입니다. 지금까지 파페라 가수 이사벨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